먼저 제주도 여행의 겉모양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누르시고 자세히를 눌러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배지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 제목에 제주도 여행을 적어주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의 글꼴은 홈탭에서, 휴먼 등근 헤드라인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00,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부제목은, 글꼴은, 휴먼 매직체, 글자 크기 20, 굵게,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에 돌하르방과 한라봉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최고작품집을 선택해주시고 예제 파일, 8강을 선택하시고, 제주도 1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제주도 2를 선택하시고, 삽입. 그림을 넣어주시고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서 회전을 조금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고 컨텐츠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제목은 천지연 폭포로 해 주겠습니다. 글꼴은 휴먼 모음 T를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51 오른쪽에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한칸 띄워주시고 한글자음 기억을 눌러주시고 한자키를 누르겠습니다. 보기 변경을 누르시고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한칸 띄워주시고 나머지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다 적었다면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이제 파워포인트는 클릭하시면 테두리가 점선이죠. 이제 클릭. 돼 있으면 이 클릭된 곳만 글꼴이나 글자 크기가 변합니다. 블럭을 씌워도 테두리가 점선이죠. 이제 글자 색을 빨강을 해도 블럭 씌워진 곳만 바뀌고 전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이 되죠. 이러면 전체를 블럭 씌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강을 바꾸면 전체가 빨강이 되죠. 이제 글꼴은 휴먼 편지체를 해주시고 엔터 글자 크기는 20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림 3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입, 그림, 이 디바이스 제주도 6을 선택해서 삽입 왼쪽 아래에 선택해 주시고 왼쪽 아래로 위치시켜 주시고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제주도 5를 선택해서 삽입 회전해 주시고 삽입 그림 이디바이스 제주도사를 삽입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폭포 사진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천지연 폭포를 선택해 주시고 삽입. 폭포 그림이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 회전도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슬라이드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새 슬라이드를 누르면 다시 컨텐츠 두 개를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때새 그 슬라이드 위에 그림을 누르면 앞에서 컨텐츠 두 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에 그림을 누르면 컨텐츠 두 개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변경하지 않을 거면 글자 위에 그림을 클릭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글자를 적어주시고 병산일출봉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글꼴은 테두리를 눌러서 휴먼 모음 T를 해주시고 본문의 글꼴은 표면 편지체를 해주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해주시고 주상 전리를 삽입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글꼴을 변경해주겠습니다. 휴먼 모티를 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휴먼 편지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림을 안 넣었네요. 성산일출봉에 삽입, 그림, 이 e 디바이스 제주도 팔을 선택해주시고, 삽입,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제주도 7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제주도 3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 크기를 적당히 줄여서 오른쪽 밑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내용을 슬라이드 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의 F5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하단에 슬라이드 쇼를 누르셔도 됩니다. 키보드 방향키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ESC를 누르면 슬라이드 쇼 보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